자,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. 네. 1971년에 한국의 과학 발전이라는 사명을 띠고 카이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. 그 역사의 시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. 카이스트의 탄생을 이끌어내신 정금모 박사님이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 카이스트의 산 증인이시죠. 정금모 박사님을 여러분, 탄상으로 모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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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너 처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로운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. 이후 경제기획원 및 박이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근모 박사의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. 1970년 여름 USAID는 한국과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하였다.